앰보넣어라앰보넣어라고빡 집중할게 앰플을... 아왜다 먹었네? 어, 뒤에 뒤에 뒤에 뒤 그, 그, 아군이승리하였습니다 응, 화이팅 화이팅. 자, 화이팅. 오케이. 자 가스 이번에 2 5킬도 깨고 승리까지 합시다. 오케이. 띄... 딱... 근데. 이... 형 근데 너무 뛰는 게안 좋은 거 같은데 내 생각엔. 그래 첫 판만 해보자. 한 시간 내고 오나눈잡빼 연막 삥두 개. 눈동잘 나온 데, 조심요 수망형이 개피. 아이이렇게이 어우 아, 탄이 왜이렇게 뛰어 갔다나도나 뛰지 말아봐 이, 음 천천히 세상에 살해 혹시 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아있는게 중요하거든? 띵 뛰는거 조심 근데 우리 눈세명 오는게 말이 되냐? 네. 낚시방 없었음 눈 없다, 눈도 없다. 또와 시고. 어. 세븐, 세자 어, 그런 이 좋다. 스나일 텐데, 아닌가? 어, 코스님, 하이, 안녕하세요. 크로노리 그거 아님? 설국열차에서 그, 그 마약 같은 거. 오우, 나이스. 아, 나 네. 아, 네. 맞을까요? 그 송강호 딱 꺼내면서 크로노 를내놔라잖아바그 아, 어, 그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은 호. 좀 극혐이고, 바닥에 빙하나더 바닥에 빙하기도, 바닥에 빙기도한개더 나갑니다. 이거 빵거나 뭐, 이게 엄마. 없음눈통아디도 뭐. 없고. 들렸어. 저나쭉 빠진 듯. 어저맵핑 왔어. 아근노너 핑. 아니네? 아준거나 개피. 양 많은데. 아딴 사람이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 oh, KTK님 안녕하세요. 그것이 알고 섰다님 어서오세요. 5천억대 자산가라고요? 신부 광고한다는데? <웃음> 와우 갑자기 여기서 홍보를? 피하나, 하나. 오우. 조심. 이거 이번판 저빼 한번 갈까요? 음 내가 뺑켜둘게요 어, 나이스 굴표 형이. 오케이, 가자,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알 갈고, 셰프 형알 갈고, 붙어주세요. 자, 바로 가면, 삐가 하나. 이두 개. 가자, 가자, 두 가자. 바로, 바 이문쌤 지르자, 그냥. 다들 템 없죠, 거의. 응, 눈가야돼 눈가서 허락섬해요 어, 눈가야 눈눈 허락섬해야돼 눈갑시다 들켜도돼 상거리스 쓰나 안보이게 내가 깔짝이 먼저 할게 여기있다 둘다 쓰나 아님? 기다려 연마가나 간다나 먼저 뭐서 패싼 그래 열하면된다이게 허둥양이라고요? <웃음> 맞아 그래 지금 여기 후원해주시면은 자산가 인정이요? 5천원 자산가면은 뭐 만원쯤이야 아니 십만원쯤이야 저게 두개 더 바닥에 하나 1조쯤 돼야 재산이라고요? 나중간나중간나 나 이게 뒤 포관나 어떻게 나이 뛰어. 중세 시대. 중복은 왔고 중끝이랑 일문 있었어요. 일문 앞에 한마 하나. 나이스 형. 좋다. 가복 가복 한번다 찌르죠, 그냥. 아, 어, 센보시하고 가복 까 가복. 기다기다. 좋다 좋다 아 본인은 47살 싱글이시다 근데 오천원 자산가라서 젊은 신부를 구하신다 그 여기말고 저기 딴데가보시야될것 딴 같은데 노이스 <목소리> 기계한마 <목소리> 바로 하나 있음 눈동템 눈동템. 이 영혼의 모선일이고 영혼의 카자마자 이거. 갑옷 갑옷 빙 빙스키지름. 아뭐야다 먹었네? 어, 뒤에, 뒤에, 뒤에, 뒤에, 뒤에. 저거? 저거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저, 근데 저 형님 닉네임부터 살짝 억울한데? 그것이 알고 섰다 어, 우와, 먹어. 어, 몸토, 바닥에 하나. 바닥에 형 근데 이 판은 사실 깔 필요가 없, 없긴 했어요 <웃음> 두 명이나 전진을 하는 상태라서 저병 아까 삥두개 했긴 한데 안나왔 안나왔어 안 아, 어, 뭐야 우리 피가 다 없으시네 일단 까고 바로 붙을게요 자, 갑니다 자빙 하나 빙 두개 아 뭐야 아, 어, 왼쪽 어디 위, 위치 좀 어이 위치를 음, 바로 세미 퇴기 딱 겹쳤노? 벨라색에도 딱 괜찮은 듯? 이번에 공격 너무 많이 땄다 우리 킬 어, 패. 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이거 성공각인데, 와, 점수가 스코어가 너무 근데. <웃음> 이야. 아이고, 그것이 형님 그퍽도 조영란님이시겠어요, 나이가. 자 이제 그만, 그만 어그로 어그로 더 끌면 이제 체금이에요, 체금. 아 재민 형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? 이거 어 스코어가 좀 아쉽다. 어... 아치즈취좀 살짝 아쉬운데? 아 나이스? <웃음> 알고 싶었습니다